이번에 나도 드랍 더 비트를 갔다 왔잖아 드랍 더 비트 갔다 와서 이번에 3화가 나왔는데 패자부활전 한게 내가 잡혔더라고 영상이 패자부활전 한게 잡혔는데 솔직히 나도 알아 나도 패자부활전 못했어 패자부활전 어, 내가 좀 못했거든 아, 어, 솔직히 나는 패자부활전 벌스는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라가긴 했더라고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예선했던 게 차라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선은 내가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 물론 패자부활전도 열심히 한 거지만 패자부활전 안내를 듣지를 못했었어 내가 패자부활전 안내를 전혀 못 들은 상태로 예선을 봤는데 예선 반응이 오히려 좋았어 그게 룰이 어떤 거냐면은 다섯 명 중에 세명 이상이 패스를 눌러줘야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내가 무대를 하면서 합격 처리가 되는 건데 다섯 명 중에 두 분이 패스를 눌러주셨어. 두명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명은 슈퍼비님이었고 아마 한 분은 친친이었을것 같아 친님이셨을 것 같은데 블라인드 하다가 탈락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섯 분이 거의 다 아시긴 하더라고 어, 유튜브에서 본 적도 있고 뭐 광고 통해서 본 적도 있고 아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면서 알긴 하시는데 음,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 어그 락스타일로 하는 거 좋다고 슈퍼비님이 되게 좋게 평가해주시면서 합격 을 패스를 눌러주셨는데 다른 분들의 평가는 이제 힙합보다는 좀 팝에 가깝다 어, 힙합보다는 팝에 가까워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뭐 그런거 물어보시더라고 평소에 뭐 다른거에 랩을 하시기도 하냐고 다른 스타일 랩도 하긴 하시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아 원래 다른 스타일도 한다 많이 하는데 뭐 락스타일 기반으로 밴드사운드 기반으로 하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게 맞긴 하다 말씀을 드렸지 아쉽지는 않았어 내가 막 실수를 하고 떨어지고 이러면 진짜 아쉬웠겠지만 내가 준비한거에 사람들이 그냥 투패스 정도다 하고 만거면은 어나 그냥 인정하고 내려왔어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패자부활전으로 내가 발탁이 된거야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나는 준비하고 있는 음악들은 많잖아 나 지금 앨범도 냈고 무반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멜로디컬한 거를 무반주에 하는 것보다는 완전 그냥 분배 비트 했던 랩을 하는게 더 좋을거라는 생각을 해서 옛날에 쇼미더머니 지원영상에서 썼던 벌스를 했어 내가 가장 입에서 많이 뱉었던 벌스기도 하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너무 갑자기 뱉은 거다 보니까 너무 떨린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누가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 근데 영상 제목이 오토튠이 사기인 이후 500만 영상에 영둥이 패자 부활전 이러면서 벌써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진짜 악플이 존내 달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음악 접고 얼굴로 비고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음악 너무 장난으로 하는 것 같다 그냥 유튜브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플 얘기도 나오더라고 리플에서는 재밌게 봤는데 본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상처 받는 것도 있지만 좀 아쉬웠지. 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내가 좀 아, 나도 내가 아쉬워했던 모습을 보여 줘서 생기는 이제 피드백들이기 때문에 피드백도 아니야 사실. 어, 피드백이면은 뭐 요런 요런 것보다 이런 음악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는 게 피드백이겠지만 그냥 구리다. 별로다. 어, 랩안 한티나 한다. 그냥 멋있는 척 하는 것 같다. 음 그냥 음악 안했으면 좋겠다 아, 비난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그 오늘 리플 촬영하다가 혼자 봤거든 <웃음> 리플 촬영하다가 대기시간에 갑자기 내 영상이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혼자 댓글을 봤는데 <웃음> 반응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오늘 날씨 따뜻했거든 분명 오늘 날씨는 따뜻했는데 촬영장은 추웠다 음내 촬영장은 좀 추웠어 음. 아니 뭐 자신들이 얼마나 잘할지 궁금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뭐 그런 생각 나도 하기는 해 어, 저분들은 과연 음악을 잘하실까? 저 방구석 평론가들은 과연 얼마나 음악을 잘하고 계실까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일단 내 음악을 안 들어보신 분들일 거야 그 벌스랑 뭐 오토툰이 사귄 이후 영상 보거나 지나가다내 유튜브 영상 몇번 보거나 그랬던 분들이 보통 평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그 사람들은 근데 그 댓글 눌러보니까 다른 사람들 영상에도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옛날처럼 좀 내가 우울에 잠겨있던 식의 그 영상 그 댓글들을 봤으면 어? 나 진짜 음악 접어야겠다 슈뱅그 위기라는 음악이 나왔던 이유도 그거거든 악플 보고 나서 어, 나는 왜이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지? 어,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더 되돌아보게 되는 음악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댓글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음악을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보다는 좀 자극이 되긴 했어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앨범을 그렇게 빡세게 주, 빨리 빨리 준비해서 냈던 이유도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 음악 그냥 해, 다, 대충 장난으로 해보는 한두 곡 내본 유튜버 요런 느낌으로 되는 것보다는 음악 진지하게 해서 앨범까지 준비해서 내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앨범을 진짜 꾸역꾸역 열심히 만들었거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내 역량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내 앨범이 잘 돼서 내가 내 앨범이 너무 좋아서 잘 됐으면 은그 사람도 내 음악 들었겠지 그 사람들도 그래서 아무튼 드랍 더 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드랍 더 비트가 너무 나한테 지금 많은 키워드로 잡히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하잔, 하고 자하 싶은 말은 이제 음악을 제가 장난스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저는 음악할 때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 만들 때 음, 다른 어떠한 환경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음악할 때는 저, 절대 아무 약속도 안 잡고 혼자 만들어요 몰두하고 장난스럽게 만드는 음악은 장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앨범이나 음악은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Don't worry, no, no, no, no, no, no, n no,